네,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전자직 셔터 상태에서 어, JPG 어, 최대화지 초당 40프레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이 정도 촬영이 되고 추가적으로 연속 촬영을 할 때에는 지금 버퍼가 여기 다 차지 않고 있잖아요. 이제, 이제 차겠잖아요. 한 3초 정도 어, 딜레이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촬영된 전체 매수를 살펴보면 1 9 6메가 촬영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양상 어, 40프레임 촬영은 jpg가 1 9 0메인데 어, 196매 1 9 5메 정도 촬영이 되었으니까 어, 제가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 카드에서 어, 사양과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었고요 40프레임에서 jpg 플러스 raw 촬영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네. 사양상으로는 RAW JPG에서는 어, 40프레임일 때 110매 촬영이 되어야 되는데, 요 제가 가진 메모리에서는 80매 촬영이 되었네요. 어. 약간의 j p g 같은는 오히려 사양보다 약간 더 찍혔는데 이게 어, 촬영 결과물의 밝기나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JPG 단독 촬영에서 12프레임 연속 촬영의 경우는 사양에서는 천매까지 어, 촬영이 돼야 되거든요. 네, 지금 몇 매까지 촬영이 되는지 천매를 제가 다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전자식 산막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요거는 사실상 뭐 설정 제 메모리가 전부 다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부분은 계속 충분히 찍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. 사양상에서 1000매 정도 시끄럽기 때문에 약간 손으로 잡을게요.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제 끝까지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천매니까 뭐 거의 JPC 같은 경우는 어, 부담이 없기 때문에 천매 촬영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거 뭐 일반적인 메모리를 쓴다고 했을 때요. 지금 제가 사용한 메모리는 렉사, 어, 300메가 바이트를 초당 기록할 수 있는 메모리인데, 메모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아예 어, 테스트한 메모리를 아예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, 또 그, 그 점이 또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이 설정에서 전자식으로 가서 40프레임으로 갔을 때가 결국에 부담이 큰 거기 때문에 이 메모리, 일반 조금 더 보편적인 메모리로 속도가 빠른 메모리가 아니에요. 제가 오래 사용한 메모리고요. 이걸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촬영이 끝나고